Um, so maybe if you 제가 이틀 전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 음 제가 교통사고를 낸건 아니고 친구 차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고 있다가 어, 비보 자회전에서 친구도 잘못이 있었고 직진 차량에서도 과속으로 인해서 이제 부딪히게 됐거든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정말 다행히도 그 차가 뒷바퀴 뒷좌석으로 박 저는 진짜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근데 오른쪽 그 오른쪽 신체 부위 쪽이 조금 저리고 좀 근육통이 좀 있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거든요. 진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어 30분 뒤에 이제 친구를 데리러 갈 거거든요. 이제 친구처럼 폐차가 됐어요. 결국 그래서 폐차를 시키게 됐고 이제 윤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한 30분 정도 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이 있어서 거기로 가야 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아, 여기 아니네 아, 니요안녕 어니 안좋아도 될까? 어머니, 우리 팔을... 국가를 보러 갔고요. 저는 이제 두 번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뭐 개인 정보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사고 경위 같은 거 조사하고 이제 치료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이위 여기 앞쪽이 아픈데 아 네. 어,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하고 가차고 그래서 네. 힘드니까 내가 목하고 어깨, 등 쪽으로 해서, 네. 이게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드리는 거는 이제 신경 대신 근육에 촉진을해서 근육 운동을 좀 시켜드리는 걸할 거거든요. 이 중에 이게 전기로 이루어지는 치료인데요. 말이 네. 전기지, 집에서 쓰는 전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케이. 무슨 벌레가 기어가는 거 같이 짜릿짜릿 탈 거야, 조금씩. 어. 한네 국물이 끌려오 파파이스 오랜만이다 그렇별치 치료 어떠셨나요? 치료 너무 꿀잠 잤어요. 치료 뭐 받았어? 맨 처음에 그 천같은거 덮어줘가지고 등에 아그스트뽑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열어줘야 돼. 이거는 스팸치즈의 무아좀 부족해 보이네요 그가격에 비해. 그래도 왜 숟가락으로 비시죠 아니 국물 먹으려고 했는데 아, 그렇죠데 진주냉면 맛있다 오, 오. 내가 <목소리> 먼저 먹어. 그거... 계란을 아 뭐? 먹어서 유리를 보호해야 된다. 약간 관관인데 그런 것도 못 해주나요? 우리의 생사를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레알 소울메이트였구요. <목소리> <목소리>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서 회사 좀 일찍 제퇴해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웃음> 다행히 뭐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고요 어... 쇄골 밑에 조금 제가 통증이 있어가지고 팔쪽이랑 그거 엑스레이 찍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것 같고 5시쯤에 변호사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만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되고 돌아갈지를 상의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다음 영상, 또 브이로그, 팁 여러가지 많이 올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히 계세요